오늘은 연비가 빗소리 색깔 하자 그래 <웃음> 힘없는 연비 아, 요즘에 연비랑 제가 톰플랫폼스티키보면서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힘 빠져있는 연비의 모습 음, 이해해주시고요 오늘 빗소리가 지난번에 얻은 퇴근권을 써서 사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케빈 없는 케빈 방송 한번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저번에 좀 아슬아슬 했습니다 우리 일단 제가 맵을 받아온 거를 한번 보시죠. 이게 뭐람이게 뭐예요? 이 <웃음> 만들다 마신 거 같은데. 아무래도 실력 스뭐이 좋은 이거 요 투디 요거뭐이름왜이러지 돈... 돈 수치미 나한테 수치를 주이마 뭐예요? 이 6퍼. 오늘 우리 애들 다 갔나? 뭐하니? <웃음> 걸다 그, 이제 다 날라간거지 돈이 이미 다 날려서 다 모인게 <웃음> 6퍼랍니다 아 그래? 언니 기살려 네. 해주고 싶어도 없는 줄 알았지만 갑자기 <웃음> <웃음> 11포 <웃음> 안돼 요 죽여봐 야, 한번 정말 저렇게 버리네 포인트들을 그냥 현재 예측 1위 뚜르디 25%로 1 4분의 1 지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와우 wow. wow. 연비 한펜 11, 11, 라미 10 음, 지금 있습니다. 연비 한 펜을 합쳐야 케빈 혹은 CN이 나오거든요? <웃음> <웃음> 자 그렇다면 웜은 두마리 하니까 조금 금방 탈락하는 것 같으니까 세마리로 갈게요 nope. 왜안 바뀌지 라미 것만역배라 nope. nope. nope. 그런가? 어쩔 수 없겠네요. 어, 네 마리로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굉장히 요상한 버그가 갑자기 저의 컴퓨터에 생겨 버린 느낌이에요. 이건 눌리나? Nope. 게임 시작 안 돼. <웃음> 어, 됐다, 됐다, 됐다, 됐다. 어, 옆에서 됐다. 옆에서 됐다. 어? 잠깐만. 나 무기 선택 안 되는 거 아니야? 야, 근데 저야 진짜 미안하다. 어쩔 수가 없다, 이건. 아니, 미안하지 마. <웃음> 우리 이러지 마 우리끼리 하지 말자 어, 나로, 안 <웃음> 나로 안 되겠어? 나로 안 되겠어? 그말그말 때문에 죽는 거야 <웃음> 내가 잘 해줄게요 뭐야? 내가요 점 얻는 거거든 우와 뭔데? 우와. 잘 됐어? 거의 뭐 지금 투디형을 담궜는데? <웃음> 담궜다니 그냥 내 시야에서 조금 안 보이게 라멘님. 했을 뿐이야 <웃음> 라면님 라면을 <웃음> 좀 하겠습니다 예. 아 그럴까요? 예예예 예, 예.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센츄리으면한 번에 두개 범인인데 라미야! 어, 언니야! <웃음> 라미야! 아, 언니란다! 제가 우 m i 받 Lamia! Lamia! Lamia! l 이 m i a Lamia! Lamia! Lamia! Lamia! Lamia! l a 야 더... 이거 뭐야? 뒤에 공항 뚫어들었습니다 저기 숨으세요 한펜 있는 연비가 만만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어우 뭔 소리야 <웃음> 이간질 어? 이간질 쟨 진짜 그런 거같아내 <웃음> 어, 명치를 몇 대를 맞았는데 치기 좋은 거야 <웃음> 시야너 잘못 본거 아니지? 저기 두 마리 맛있겠다 이러면서 저거 너 거야? 그러네? <웃음> <웃음> 한 번만 살려 주이소 <웃음> 얘들아 너네 오늘 퇴근 <웃음> 아아내 <웃음> 거야 퇴근 건드리지 마 <웃음> 오케이 오 케빈 없는 케빈 방송 만들 거니까 아 어, 뭐야 좀 어, 예상보다 못가는데 나이스 아와 투디님 퇴근하시겠는데 나만 아니. 갖고 그래 왜 투디야 <웃음> 퇴근하고 싶니 안돼 나도 포인트 많이 걸었단 말이야 <웃음> 아나 오늘 아, 좀 도와줘 아 그랬던 거냐고 가장 많은 피를 달게 한 자는 케빈님입니다 <웃음> 순서대로 할 거예요 순서대로 <웃음> 어, 순번이에요 순번 예 네. 안안 죽어요. 어? 마세요. 세 마리 어? 아, 잠거 걱정하지 마. 세마리으다으로 당장을 살짝 못 넘는 볼 아, 이게 딱 아. 봄이 오오호호호 내가 안 하더라도 딴 사람들이 해줄 거야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우리 같이 살아볼까? 갑자기 프로포즈인가요? 갑자기 <웃음> 뭐 <웃음> 프로포즈. 아, 갑자기 뭐야? 뭐야? 갑자기 뭐야? 뭐야? 갑자기 뭐야? 뭐야? 갑자기 뭐야? 아, 갑자기 쟤는... <웃음> <안> 야 100% 갑 아, 갑자기 뭐 아, 갑자기 뭐야? 야그 갑자기 뭐야? 을 해도 야가해 갑자기 뭐야? 갑자기 뭐야? 갑자기 뭐야? 아, 갑자기 뭐야? 복수를 갑자기 뭐야? 갑자기 뭐야? <웃음> 이렇게, 언니 언니 하면서 자꾸 아 이렇게, 으로 이렇게, 딱찍어놀려려는그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.. 연비야 라미는 위아래 없어 <웃음> <웃음> 없어도 너무 없잖아 지금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어, 이거 못갔다! 이... 이 자식! <웃음> 이 자식 이 너무 셌어 아주머니 틀리 소리 나요 야이경로이 신박한데? <웃음> 간다 약하게 슬쩍 게하면은 그지. 와! 아까비! 와, 대박. 탱님, 나도 <웃음> 시도해 볼까? 그래. 어, 잠시만, 잠시만. 잠시만. 요쪽에서 요렇게 가는데 요 경로를 한 요쯤 쌓아 가지고 위에 블럭이 있어서 걸릴 것 같은데. 돌릴라 그러면. 음. 간다. 음. <웃음> 한다고 빠! 와이파! 어퍼컷이다, 임마. 동맥하지 않겠어. 어, 더블 킥 가긴 다야한번더 킥을. 이거 저, 어, 잘 필요하다. 되면 트리플인데. 앞에 육총으로 쏘고 그리고 시이한번땅 쏘면은 케빈이까지셋다 어, 죽어. 근데 저의 피부를... 얘기를 들어 주십시오. 어, 그걸로 한다고 내려가? 심지어? 구, 어? 그렇 샷건 두발 그걸 하면서 세명 잡는데 굳이 어? 너 그렇게까지 뭐야?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? 아? 어, 이것도 근데 할수 있어. 다 죽었다 우리. 다 죽었다 <웃음> 저기. 아이고. <웃음> 왜고 <웃음> 다는데 나는 킬만 많이 하면 돼. <웃음> 아니, 샷건 두 발로 해도 킬이 되는데? 아, 하이 내가 <웃음> 아, 뭐야? 다 같이 어. 죽어 버렸어. 2022 가장 의문의 판단 어? 뚜르디 어? 호밍 미사일로 오른쪽에 연비누나를 잡고 어? 위쪽 경로 따라서 쏘면 연비누나한테 꽂히지 않을까? 야, 나몇개안 남았어. 개인데요뭐래네 마리 다 죽었는데 미안한데, 미안한데 <웃음> 그게 앙탈을 부리면 내가 뭐 귀엽다고 외쳐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<웃음> 지려야지 뭐어디아나받아주에 놀아줄 아 듣기 레디. 싫어 빨리 쏘자 빨리 어떻게 <웃음> 해도 빨리 그거 무거운데 왜 <웃음> 가벼운 걸로 <웃음> 할게 <웃음> 가벼운 걸로 어, 할게 나를 했지. 이때까지 도와준 나를 어어야 저거 못 참는다 도와주는데. 야 저거 못 참아 오어 각도 나오 어 각도 어아 설마 나보나요 아쉽네? 나보나요 모험하나요 <웃음> 어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안전권이야. 깝치지마 춘식아 야 아니면 뭐? 저거 붙잡고 한번더 올라간 다음에 케빈님 팡 하면은 케빈님을 팡 하라고? 아니요 어? 아이 케빈! <웃음> <웃음> <웃음> 방금 <웃음> 네 입을 <이블을> 욕심치지 말라고 니가 <웃음> 네 입을 <이블을> 욕심치지 말라고 <웃음> 연비도 우와 <오> <웃음> 나 <나도 왜> <웃음> 선물 선물 <웃음> 일단 안정권이야 깝치지마 춘식아 <웃음> 어 직원각 너무 맛있다 직원각 <웃음> 안 돼요, 대배님 저 살려주세요. 어 방금까지 너 사주했어. 어, 사주라니요? 대배님. <웃음> 더... 그러지 말 나도 한 번만 살려줘. 내가 나, 나 구해줄게. No, no, no, no. 어차 웜셀렉트도 아, 선택이 안 돼. 네.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할증이 <아는> 뭐야? 할증. <웃음> 대배님 <웃음> <깨비님>, 그거 돼요? <웃음> 안 돼. 누가 없어졌는데? <웃음> 아, 방금 누가 하나 들어가지 않았어? 몰라? <웃음> 한 펜이 브레이크 걸린다. 한 펜이 브레이크. 이거 <웃음> 뭐 해야 돼? 아, 네, 아래 있는 거 <웃음> 정리하면 될것 같은데. 아래 아래 있는 거정리해야지 여기서 근데 한 펜이가 2D 견제하잖아. 그러면은 나랑 비슷하게 우승 후보갈 수 있는 느낌인데? 근데 너 케빈님이랑 혼자 살 거야? 나랑 같이 하자. 내가 도와줄게.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 뭐야? 너무 어려, 안 돼, 이건! <웃음> 야, 가만히 <웃음> 없는 경로야, 이거는! <웃음> 왜 화를 어? 내세요? 살짝 툭 던져. <웃음> 아, <웃음> 아 개웃기 살짝만 안 되겠다. <웃음> 지금 돌, 어, <웃음> 동맹합시다! 동맹! <웃음> 동맹 같은 <웃음> 소리야. 어, <웃음> <안 돼. 웃음> <웃음> 간다. 오. 저 100, 100 헬기 빼 들어간다. 오! 와. 대박. 20% 쥬어 아 뭐야? 스윙 다 아니, 끝났어 없지? 한 씨? 아예 낙하산으로 낙하산 가야겠네? 어 클릭된다 다행히도 와 낙하산마저 클릭 안됐어 진짜 아. 빨리, 빨리 내려가야겠는데? 띠로리~~ 못 쳤는데? 띠로리. 띠로리~~ 띠로리~~ 어?! 으아아아!!! 아 거의 특수 공작원이었는데 방금 특수 공작원 <웃음> <웃음> 우와 자기 입으로 <웃음> <웃음> 아... 방금! 아... 네, 시간 아, 1초 1초를 진짜 소중하게 썼다고 방나 아, 살짝 부끄러웠다 오... 어, 오... 오... 할수 있어 트티야 오... 오... 오... 오... ㅎ 스하시 다시... 어려워, 이거? 야, 이거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그네처럼 좌우로 해도 되긴 해아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번지. 웃음> <웃음> <웃음> 내가 이 날을 위해 만들 만들었어? <웃음> 오, 요 h yeah, y o 연비 e beautiful. You're beautiful. You're beautiful. y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 Are you? Oh, good. Oh, g o o 아 o 이 g 어, o d o 탈 good. Oh, g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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세요 으으으으 으 어, 우 야야 가만히 있었어도 우승훈보인데 안돼아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승훈보 되려면 람이 떨궈야 돼 진짜 아 조용해봐 아, 아 운전 그렇게 못해 하이튼 <웃음> 가라! 오야야야야야야기 도가 같이. 오아와 잔인하다 우에 <웃음> 자동차... 어, 들어갔는데 와 이거는 나할수 있나? 이거 할수 있나? <웃음> 우와 씨! 뭐. <웃음> 개벌이고개벌이네 <버리네. 웃음> 거기 땅 있냐? 그냥 <웃음> 보땅 <딱 거기> <웃음> 언제까지 있는 거야? 땅? 바났네 마음의 눈으로 봐라 <웃음> <웃음> 우와아~! 대... <대박. 야. 웃음> 소사 아 올랐다 그거. 어, 야 다시요 다시요 안오요 다시요. 어, 어. 자 여기서 아 이거 다 시간 없는데요 이거? 어, 되나요? 어 되겠다 이거 잘하면 늘리는 타이밍. 오, 이거 승리. 어, 야들. 야 여기서. 아, 제발, 제발. 아 아. 제발. 아, 아, 아 <웃음> <아야>. <웃음> 어, 불꽃 불꽃 불꽃. 어, 저거 어? 설마 일기 터지나 아니야 하나쯤 괜찮아. 오호 완터였어. 어어... 살았어. 야 이거 클났다. 야 이거 진짜 연비 우승각 떴다. 진짜, 대박. 아니, 한 번만 봐주세요.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. 이거 솔직히 실수잖아. 이거 버그난 거잖아. 버그난 거잖아. 버그라고? 어, <웃음> 버그난 거잖아. <웃음> 근데 이제 기댈 건 연비의 운전 실력뿐. 됐다. 어. 내려. 와, 그러고 여기서 탕. 엔터. 탕. 아니. 오. 아까. 야 탕탕. 아니, 잠깐만. 진 대박이다. 야 탕. 이거. 아아! 오와! 우 얘들아! 얘들아! 내가 맛있는 거 먹여줄게? 아 진짜 <웃음> 진짜 <웃음> 잠깐 나도 나 진짜 나 진짜 나 1등 한번 해보고 싶다. 나 10만 포인트 걸었다고 한 번만 봐줘? 진짜 나 진심으로 나 진짜 우리 내전 계산이야! 내전 계산이라고! 나 처음으로 여기 오림만 왔다고! 매겨... 아! 잠깐 아! 잠깐 애기들이 뭐라고? 애기들이 밥을 못 먹었다고? <웃음> 왜못먹을까 왜못 먹었을까? 우리 애기들 밥을 못먹었을 농락하는 거봐안 돼! 오늘 왜못 먹으려고 말을 해! 어... 우리 애기들 밥을 못먹었을안 돼! 야 근데 이거... 약간 오히려... 아좀 불안한데? 왠지... 어 잠깐만... 탐좀더 아래! 좀더 아래! 위! 아래! 위! 아래! 위! 아래! 위! 아래! 일단 맞추긴 한거 같은데? 어 터졌다! 터졌다! 어 근데 연비는 여기서 컷 되고 폭발 재미가안 나온다! 아 삼심 매이고 <람> <거 봐. 웃음> 근데 각이 안나오죠? 어? 맞출 수 있어 아 빗맞춰서라도 죽이겠다? 뚜르디나 믿어? 믿어 정확히 연비율나를 노리고 어. 저 위로 쏴풀차징 아니 3분의 2풀차징 어? 3분의 이라니까 <웃음> 약간만 내려서 풀차징 이거 아니야 아니야 내리면 안돼 이거 아래로 생각보다 되게 많이 꺾여. 아몇턴안 음 남았거든요. 높이 자체는 연비가 유리하긴 해. 계속 버티면. 이렇게서. 아들 아들 우리 애기들 매기들다초국에 <snapilot> 들어가네. <에도 groundbreaking> <웃음> 와 이걸 넣네. <웃음> 야 이렇게 해서 투디에게 퇴근권이 돌아갑니다! 호호! 재밌게 보셨다면 첫째 따금! 좋아요, 댓글, 다른 영상, 그 구독까지! 넣어봐! 넣어